워킹을 오래 못가가지고 핫하다고 하는 여기 여수 국동항에 어... 수변공원? 거기로 와봤습니다. 뭐 여기 내리자마자 이쪽은 낚시금지구역입니다. 뭐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나옵니다. 뭐그러신 분들 계신데 낚시 통제구역? 금지구역 바로 표시 이 좌측에서 하니까 <웃음> 여기 낚시금지구역은 아니죠. 어, 앞쪽에 보니까 조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어, 워킹 배를 타면서 그전에는 정말 눈만 뜨면 워킹 생각하고 워킹 다니고 했는데 음, 올해는 워킹을 좀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한번 와 봤습니다 원줄에 직결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 바닥에 체캐스팅 했는데 바닥에 뭐 돌도 있고 그러네요 연워킹하듯이 20초? 뭐 이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살짝 끌어주고 여기서 하다가 좀 안나오면 저쪽 저 지도상 동그랗게 생긴 수변공원 그쪽으로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팔물이고 지금이 중들물? 12월 4일, 12월인데, 워킹으로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할수 있는 데가 있다니, 참. 바람, 살짝, 살짝 솔바람? 춥지도 않아요. 저희가 뭐, 그냥, 낚시복 입으면 내피 정도 입는 수준? 그 정도만 딱 입었는데도, 춥지도 않습니다. 잡아진 거요 어, 호르기 하시네. 네. 호르기 나와이 사장님? 나 어제는 좀 잡으셨던데. 그치? 아 그래요? 한 마리 잡고 갔는데. 예.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호르기요? 예. 좀가지치비한데 일자치비가 편하실 거예요. 어. 이렇게 하시고. 저 호르기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지금 요수가 다 바닥에서 물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라인 풀어주고 있는데. 어. 아... 원래 라인을 안 풀어주고. 물살 유지 다음에 예 문이 액션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문이 지금 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아아 니저희 우리 또 일로 가네요? 찌가 안 보이는데? 아니 뭐야 뭐야 저렇게... 오 신기하다 아... 물살이 일로 가네요 여기는 어... 저, 저쪽에서 저 오신 거예요? 네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오긴 나오나 해서 장님니 어제 어제 잡으셨다고 그랬었나? 어제 튀어이 왔더니 어떤 거6 0마리 잡았다. 오. 가보지는 아 이게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도 나오죠. 네, 저쪽에 가로등 있는데 저기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브랙레이드요 예, 아니 아니요. 아니요 가보지갑 가보지는 다 나와요, 여기. 안 되나 다 나옵니까? 네, 다 나와요. 어. 앞에서 나오고. 이쪽은 낚시 금지 이거 써 있길래. 신예예 저기 바닥에 그아니어고요 워킹으로요? 네아 근데 시즌 시작된거 맞아요 사장님? 시작됐죠 지금 가보증은 끝날 때쯤그기 시작해. 어 근데 여 사이즈가 크고 예 사이즈가 크다면 한뭐한이 정도? <웃음> 예 그런 게마리수로세 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마리트는 안 돼요 지금. 땀을 어... 타면 나오죠. 어. 자기야 가보지 못좀 치다가 <웃음> 우리 그호래기 사장님 채비 준비하려면 여기 근처에 낚시점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예, 그렇죠. 호래기치는 항상 있어요. 어. 나, 저 현장에서 지금 현지 고수님께 채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원충공인가요 사장님? 거의. 찌고무라고 아 예, 찌고무, 찌고무 하고 <웃음> 어. 그건 뭔가요? 이거 잡아주려는 거 이거 아, 이것도 뭐 원충고무 같은 뭐 그런 그런 걸한것예 예. 예, 눈으로 보는 맛이 또 다른 이거 이렇 반짝거리는 거예요? 아 찌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바리기 돌이 있잖아요 예예 삼각돌에 이게 예. 빼기 빼기도 편하고 이거 여기 좀 보이시죠? 예. 여기다 껴가지고 다시 하시 껴가지고 잘라거든요이 돌에 가요. 예. 밑걸림 걸리면 체배 비 터지게 돼 있어요. 아두 개가 안 달아가게. 아 지금 못구하면 돼요. 음 네, 음 조심조심 조절하시, 하시려면 예. 비봉돌하고 발포지 있잖아요. 비봉돌 발포지. 예. 네. 일봉돌 작깔한 걸로. 예. 물살 때면좀 무겁게 해서. 음... 비봉돌, 발풀지 벌풀지. 요런 고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 음... 껍에매듭안풀리게두번 예. 예, 예. 연속으로 고쿠시네요. 고려고림이좀 들고 채비껌이 덜하게. 예, 까지 예. 끝까지. 예, 예. 끝까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아, 이렇게 하고 왜? 길이 조절은 제맘대로 예. 예. 근데 밑에 가지채비는세 예, 예. 바늘 있죠? 세 예, 예. 바늘이 좀 밑으로 가게 다른바늘이 아 위로 가게 아 이거는 이것도 세 바늘 아닌가요? 아 아니구나 카본형 예, 예, 예. 바늘 플라스틱 아하 바늘 무게가 다르니까 층강도오예 아아 어? 잡으나큰거아오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이게 뭐예요? 와,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호르기입니다 와, 이, 이, 사이즈가 제 손이 굉장히 큰데. 와, 큽니다, 이거. 와, 진짜. 저 돌덩이에요? 어, 깜짝이야. <웃음> 사장님, 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장님. 네. 이거 어떻게. 네? 이, 이거 미끼를 어떻게 다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일자로. 아. 미끼를. 아 이걸 빼서 다시 끼우는 거예요? 네아 예. 일자로 이렇게 야 오늘 유튜브 방송찍으시거예 예예 아, 목소리가 좀... 아 <웃음> 그리고 제어제이인데 그걸 많이 들은 거 같아요? 아저 달봉이네 가지고 맞아 저...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작도 모르지 않지 예예 맞습니다 네호레기는 예, 진짜 해보고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걸 그리고 오늘도 들었는데 호레기가 되게 비싸대요 사장님께서더 더 세게 부르시네 이 예, 귀여운 게 아니고 사장님 이거 굉장히 맛있다면서요 오늘 예, 저희, 저희 손으로 꼭 잡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칼을 안 갖고 왔어 알았어 우리 셋이 한번 해보여줘. 어 도전. 일단은 도전. 어엄마가 어, 이거 끼웠네. 어, 갔다 올게요. 응. 아하. 이거구나. 예예. 꼬이면요. 예. 바늘 두 개를 잡고 늘려주세요. 바늘 두 개를 잡고? 이게 이렇게 꼬이잖아요. 예예예. 아, 아, 예. 예, 밀려요. 예 정답, 와 꿀팁이십니다. 예. 여깄다. 자, 강, 삼각도로 중에 연결 부분은 강하게, 강하게 묻고. 얘들 아직 살아있네. 그럼, 계속 살아있지. 얘들은 도대체 몇 개야? 어안 돼, 쓰레기. 어,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수사 떨어졌어. 아, 여기 수변공원은 쓰레기통 자루, 마트 자루 같은 걸 놓으셨는데, 근데 근데 놓으셨는데, 공원도 깨끗하고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돌고래도 있어요 돌고래? 응. 돌고래. 아이들과 함께 와도 난간이 높아가지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쓰레기 이렇게 좋은 공원은 쓰레기 같은 것도 오신 자리 머문 자리 티나지 않게 마치 그렇지 지금 나고 싶어서 이런, 이런 고리 매달우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저기야? 몰라 쟤들이 잡아야 재밌지 우리는 캐스팅 말고 여기서 내린 낚시를 하자고 재미없어 음. 하나라도 잡자 하나라도 아 진짜 잡혔으면 좋겠다 쟤들안 잡히면 큰일 나는데 <웃음> 안 잡히면 큰일 나큰 큰일 큰일까지 나? 응 어. 이게 여기다 끼워가지고 우리다가. 왜 데가 있어? 어. 근데 여기다 키, 이렇게 끼우잖아 <웃음> 바늘 하나는 짧게 하고 바늘 하나는 길게 하는 건데 능력껏 길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능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짧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쪽으로 와봐 우리 애기들 와 가라앉는다 음. 가라, 가라? 응. 이거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하는거야 손으로 해야돼? 저 찌를 보고 저현아저 응. 응. 찌가 옆으로 가거나 응. 움직임이 평소 내리는 것보다 이상하다 그러면 어? 와 이거 수심 장난아니야 손이 보여? 때안 된다. 어. 낚싯대 놓치면 안된다 어. 이렇게 손으로 풀어줘 어, 아빠 안보여 너 어떻게 내려? 이쪽으로 와봐 보여? 응 아니 안보여 아이고, 들었다 놨다. 안그 제일 끝까지 내리는 거야. 아, 나 줘. 응. 이대로 내려? 내 응? 줘봐. 줘봐. 로형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봐. 이거 응. 손가락 이렇게 내리 고 내리는 거야. 살살. 저것도다보고야저것 응, 보고요 보고. 보는 이런 거안 무지? 응. 별갔다베 근데 갚는 건 어떻게 해? 갚는 건 그냥 돌려서 갚는 거야 안돌려준대 우와 안 가라앉죠 가라앉고 있는 거 맞지? 응 아들도 봐봐 진짜네?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전방수지 응 음, 방수지 당연히 아들 하기 힘들 것 같다 이거 왜? 나는 꼴뚜기 못 잡아? 아니 꼴뚜기가 <웃음> 호래기 호래기는 꼴뚜기는 똑같은 거잖아 음. 이게 찌가 수중찌가 안보일정도까지 계속 내린건가봐 네? 호래기가 <웃음> 잡네 <웃음> 나만 추워? 근데 이거 자기야 음. 찌 달아야되겠다 아니 저기 추 달아질 않아? 응 어, 너무 가벼워 줄이 날리는거 같아 이거 편하다 응좁쌀부터 음. 쓰기는 거지 응 음. 아까랑 잡았다 진짜? 뭘 잡았어? 안돼! 뭐? 뭔데? 막 뭐, 오징어 같이셨네 야! 아! <웃음> 아 속상해 다시 봐 다시 봐 다시 봐야 음. 수연이 어복 있나봐 수한테 장갑 꼈어? 애들거 장갑 가질꺼자기거 장갑 꼈어 을때었잖아 수연아 어. 제발 놓치면 안돼 음, 자기는 장갑 없어도 되겠 그럼 어? 장갑 없어도 되겠어? 어난 괜찮아 자기야 애들 잡는거 보면 나, 나도 할거야 먹물 딱 선거 보니까 호래기네 우리머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요거 아 요고 요고 아, 먹물이야? 어. 말고, 어. 그냥 혼자... 수현아 이거 릴감는거 릴링이라고 하는데 릴링의 속도를 똑같이 저기서 잡으셨다 네. 아 나오나보다 이제 수현아 근데 어떻게 하는거야? 아들 그냥 아빠 올리다 내리다가 하다가 응 그냥 그냥 이렇게 올리다 내리다 하잖아 계속 응 음. 그럴 때 묵직히 해가지고 한번챔질 하고 응그 음. <웃음> 딸이 아빠보다 낫다 <웃음> 아들 아들도 해봐 자응 <웃음> <내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웃음> 음, 천천히 가마 엉켰다 엉켰어 나 올려봐 한번더 올려봐 줘봐 나한번더 올려봐 더 올려봐 아들 <웃음> 뭐 바늘, 하나 바늘 하나 떨어졌다. 너무 세게 세게 당겼나 보다. 나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돼? 그래 뭐, 알았어. 하나만, 해. 하나만 해봐. 하나 이거 안 떨어지는 거지? 응. 어.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이거 어, 이걸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이걸 잡 손을 잡고서 응. 천천히 풀어줘. 저 저기 엉켰다. 우리 아들이 위에, 너, 위에, 어, 위에. 너무 세게 하니까 엉키는 어. 거야. 아 이게 좁쌀공돌 달아야 돼, 저게. 잠깐 잠깐만, 상태를 다시. 감아봐 어, 어, 어, 어. 음? 살짝만 가봐봐 천천히 가봐봐 그거 놓고? 그렇지 수연이 거보다 가벼워주는 거야? 응 어, 많이 가볍네 아, 이거 어 아주 깊이 있어 아주 깊이 있어? 어 첫순데 방생했다고 생각해 알겠다. 이렇게 이렇게 어. 블루 어. 올리자 예예 예. 에? 예. 에? 저 아, 딸내미가 고리기 봤어요? 예예 저희 누나 어묵 많아요 <웃음> 이이저 아들 녀석은 하나를 떨궜는데 예예 아, 예, 바늘 아니 바늘이요 밑, 밑에까지 들겼나 보네요 혹시 밑에 있긴 한데 예 바닥에 그러니까 이제 나 나와, 어. 나와요 이제 물이 물이니까 물이 그래. 나올 것 같은데 아 잡아봐 물이 이쪽으로 할대 나올 거예요 아들 이렇게 해서 응. 어 그렇지 응 알아 이거 어. 나 알아 이제 어. 아까 뭐 떨궜다 그러더니 예 딸내미가 아빠 잡았어 그러더니 올리다가 툭 떨어졌는데 무게감이 다를 거예요. 무게감이 무기, 다를. <웃음> 응? 왜안 예, 이 야. 야.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웃음> <저기요>. <웃음> 저도, 어. 저 고맙습니다. 저기요. 덕분에 알게 됐는다 차이겠네요. 응? 야야 <웃음> 있어, 되는 있어. 거야? 뭔가 딱 위에는 있잖아. 응? 보이니? 응. 저보이 아니. 응. 불... 아니 어? 아니 이게 입질하면 옆으로 쭉 끌고 내려 옆으로 가든가 손손 뭐, 손 느낌으로 나도 뭐가 올렸다 내렸다 해서 올리다가 무거워서 한 거야 아들 응.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봐 응? 이제 응? 어 이제 살짝 감아서 올렸다 내렸다 해봐 응, 응. 살살, 살살 살살 그렇지 살살 하다 보면 아 나도 하고 싶다 어, 나... 나도 할까? 아, 나 갑오징어 쳐야 되는데 갑오징어 안 나와. 잡는 사람이 없어. 어, <웃음> 우와, 우리 우리 딸. 어았어우 <웃음> <우와. 웃음> 아, 저 담배 필요었는데 딸내미가. 응?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여러분, 달봉이네가 저 오류 생전 처음 첫 호르기입니다. 이게 와, 와, 내가 첫 호르기네. 와, <웃음> 어떻게 <해>? 대박이다. 혼자아픈네 <웃음> <저> <웃음> 으으. <으아. 웃음> 몇 마리 잡들어가야 이거 몇 마리 정도 보자 되는 거야? 응아 되게 이게 때가 들어웠다 나갔다, 나갔다 그러나 봐아 이거 나만 안 걷는 어. 좀더 깊이 내려야 될거 같아 어더 깊이 풀어주면서 천천히 그렇지 어? 움직이는 거 어, 어어 릴링해봐 팍팍 채가지고 뭐 묵직해? 아니? 오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웃음> 자기야 자기, 진짜 감 되게 무디다 어,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시원아 <웃음> <웃음> <전화> 벌려 <웃음> 아 씨알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엄마는 잡힌지 안 잡힌지도 몰라 와, 내가 잡은 거 완전 크다 어. 엄마 이거 봐봐 느끼는 게 이상한 거야 어, 응? 사이 우와 아, 내가 잡은 거 완전 크응 아예 안, 응. 안, 안 보여요 아빠 한 번만 해보면 안될까? 어, 한 번만 해응 저..저..찌? 엄마 도와 엄마 좀 갔다올게 엄마 다이 어? 돌문 사장님 어디 가셨다 거기, 거기. 좀응 따뜻한 거. 음, 뭐, 대상종이 작아서도, 귀여워서도 그렇지만은, 좀 신기합니다, 여기. 아, 그리고 포인트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포인트가 지금 꺾어지는 곳, 저기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저기가 공원 입구구, 자, 이쪽, 이쪽으로 해서 이 코너, 코너에서 이쪽에 저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딸이 지금 아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너무 낮게 했는데 아빠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렸는데 엄마? 음. 엄마가 잡은 거야? 응, 음, 잡았는데, 뭐, 지가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러는데, 감을 생각을 안 해, 엄마가. <웃음> 느낌이 어땠어? 어, 첫 번째 잡았다 놓친 음. 거는, 들어가다 놨다 할 때, 뭔가 투투둑 거려서, 잡은 거고 두 번째 잡은 거는 음. 이가 그냥 앞에 가 있었어. 보면 음. 보면 여기 있었는데 주문, 주문. 아, 줄이 아니? 두두두가 어. 아니야, 묵직한. 묵직한 거야, 간. 줄이 여기 있잖아. 찌가 음. 여기 있었는데 점점 물기살이 절로 쎄도 이렇게 간다니까 지금 음. 앞으로 가 있어. 자, 이 호레기 낚시가 제가 봐도 재밌지만은. 어.. 저희 딸, 아들 같이 하는데 선물 같습니다이 낚시가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쉬운? 아, 나는 안 <웃음> 저렇게 불평도 들리지만 <웃음> 아들! 낚시는 끈기야 전.. 실패를 안 놓고 봤을 거 같지 음.. 오우.. 좋은 말인데? 아들 레고 만들다가 실패 많이 해봤어 지금 우리 딸은 이 수심을 아들만큼 완전히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찌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느낌은 어떻게 알지? 신기하네 느낌은 어떤 거야? 어... 글쎄 아빠는 선상 14, 16호? 막 이런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추우 가지고 감각 느껴서 하 낚시라서 딱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아니야? 응 그대로 내려 살살 아들 하기 힘들어 아빠가 할까? 어 그래 누가 더 많이 잤나 보자 아빠 이거 반을하나요 아니 이거 낚시대 니꺼 네 잠깐 담가보고 말았거든? 어..가 오징어인줄 알았어 어? 또 잡으셨어? 에이 저 아저씨는 고수에요 고수 초고수야 응 우리에 비해서는 완전 초고수야 떴다. 뭐가? 거부지거. 어디? 거부지거 떴어. 이제 뜻에는, 뜻해서... 아니, 그걸 훔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뜨기 시작하나봐 새벽이라며 응 지금 몇시인데? 모르겠어 아직 12시 안됐을것 같아 12시 아직 한참 멀었지 10시 좀 넘었을걸? 아 아빠 응? 눈아 죄송합니다 아빠 이게 켜져있었어? 어전 모르겠어 아 죄송합니다 어? 어? 왔다 잡았어! 우와! 오, 오, 잡았어! 첫 수다, 와 <웃음> 대박! <웃음> 자, 여러분이 여수 북동항 저기 수변공원 나옵니다. 와, 이거 뭐 이상하게 생겼네? 와, 와, 와, 와 조금 커요. 그래도 아들, 아빠 잡았어. 와 우리 세마리 잡았어 그래도 응, 저거 라면은 안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이거 뭔가 물었다 여러분 여기 가보증어가 뜹니다 그러니까 <웃음> 와 진짜 크다. 와, 커 커. 아, 간다 가.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이, 안으로 갔네. <웃음> 저이 화면으로 잘안 잡혔는데 잡힐수도 없겠지만 어두워서 음.. 굉장히 큽니다 큰 녀석들이 막 뛰어다, 떠다니고 있어요 여기 뜰채 영목항에서 쭈꾸미 뜨듯이 뜰채로 여기선 여 뜨십니다 수변은 수변공원 여기 명물인가요? 어 저기 저기 저기 와 크다 와예예가까이 어, 어. 네, 네, 네, 가까이 야 신발짝 신발짝이 뜹니다 저렇게 <목소리> 에 갑니다 가가가 가. 가요 가 가요 아, 가아었다고 예. 저쪽에서 지금 뜨셨어요? 한 지금 저쪽 저쪽에서 여러 마리 올라왔어요. 오. 계속 뜨다니까. 니 아니 계속 올라오니까 막사를 보고 막, 막, 막, 막 뛰다 니제라 이제. 어. 먼저 먼저 잡으세요. 인자니까. <웃음> <웃음> 솔직히라고 그한 마리 떼어 보는. 짜릿하죠 진짜. 근데 떼로 뜨지는 않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 마리씩 들어봅니다 여기. 아니 요 저쪽에는 막 세네 어. 마리씩 막 뜨는데. 어. 요쪽에는 몇 마리씩 뜨는지. 어. 자 갑오징어도 재밌고 뜨는 것도 정말 재밌지만은 음참 호랭이같아 재밌네 오늘 처음 해봐서 그런가 추를 양쪽에 두개다 걸었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 가라는 건가 와 수경공원 여긴 바보징어를 뜹니다. 말도 안 돼. 바보징어를 뜨다니. <목소리> 오! 걸어졌어! <목소리> 와, <목소리> 와, 저도 솔직히, 와, <목소리> 끝내. <목소리> 야, 재밌겠다. 솔직히. <웃음> 대박! <웃음> 와훌직이야 <솔직히. 웃음> 여기 수변공원에서만 볼수 있는 진풍경인 것 같습니다. 막 일행끼리 오셔서 막 빨리 와막 소리 지르시고. 저는 뭐 굳이 양반이라고는 안하겠는데 제가 저도 저걸 할거니까 좀 뛰어다니지 않으면서 보이는 녀석만 있으면 그걸로 그냥 네 조심해 조심해 뭔데 이거 사온거 아니야 놓고 갔대 어디다가 어. 그렇지? 여기다 놓고 아니야 이리 주세요 아이 있어? 어 지금 그걸로 뜨셨어 아 잡으셨어 누가? 저기 우리, 우리 낚시 가르쳐주신 사장님께서 스승님? 응, 스승님이 <웃음> 음.. 와.. 무시무시하죠? 와..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아니야, 또 살면 소중한 걸 모를 겁니다. 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여국동안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응, 아니, 저기서 여기 아빠는 안뛰다니니까 여기 뜨면 저기 옆에 아저씨한테 말씀드려. 어, 우리 알, 알려주신 아저씨 있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는 자기야 하나만 뜨면 돼자 원정 다니다 올게 음 많이 잡아놔? 응. 안되나봐 자기야 난 솔직히 말하느냐 안되나봐 아니 뜯긴거보단 키는게 아니고 동작이 되게 빨라야되나봐 나는 그냥 솔직히 이런거 보다 낚시를 잡는게 제기인가보고 나오긴 했어? 아니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시던데 나하고는 안맞는거같아 또 있나보다 크다 커 아니 저기 저기 떠있잖아 저 뜰채 핏이잖아 저있잖아 저기저기 우와 크다 안닿네 아우 저거 훌치긴인데 저거 와긴 긴게 내장 이네 댄스 우와 어, 한, <웃음> 아, <웃음> 한 7m 막 이정도 아, 돼야 빠 졌어요. <웃음> 갔는데 한마리 떠있더라구요 어 엄마 호랑이 안나와? 응. 오늘 다 마셨어? 다 마셨어? 응. 아닌거 같은데? 호랑이 오! 여기 여기! 비어 비어 비, 비, 비, 비, 비. 어? 됐어 됐어 됐어 <웃음> 오 대박 <웃음> 우와, 우와. 우와 보셨죠 여러분 이게 이게 훌치기로 뜹니다 훌치기로 나도 가보지 고못잡고 싶다 아니야 아, 와한 마리 잡으셨네요. 음. 와오 기다렸다가 저기 어 아, 뭐 이것 다 요령이야. 아빠 별로 안오한 마리 안 되게 크다. 오 바깥아보기 저 앞에 또있더라고와 완전 커 완전 커와 <웃음> 여수의 보물입니다 여수의 보물 <웃음> 네, 예. 여기 정말 명물이에요 와와보시면 뭐, 어.. 막 뛰어다니고 뜰채 <웃음> 뭐 1미터 차이로 뜨시고 못 뜨시고 <웃음> 아 지금 아빠는 뜬다고 바닥이 없는 건 아니거든 아빠는 워킹 뛰어가시는 거 보셨죠? 저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내장은 몸매가 날씬하지 못한 관계로. 워킹으로. 어. 이런 초보적인. 어, 워킹으로 이거 잡는 걸 보여드려야 갈 텐데, 집에. 사실 집에 가려고 하다가 딸이 차에서 잠깐 쉬었다가 저랑 승부를 하자고 나왔는데 이제 정말 가려고 하다가 어, 딸 때문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시, 다시 하게 됐는데 뭐, 폭발적, 폭발적이 렇게 나오고, 하, 그런 건잘 모르겠고, 지금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저, 저 쌍, 1 2대4요1 2대0마리째 이게 저막 쌍거리도 나오고, 초보한테도 이런 행운이 있는지. 어, 지금, 잠깐 마리수를 보여드리면, 지금 나 아까부터 잡아가지고, 호래기 치고는 큰 사이즈를 딸이 지 잡았어요. 근데, 어우, 여기 여수 국동안 수변공원, 여기도 호레기가 나옵니다. 아까 엄마가 걷는 길에 국동안이 아니라도 국동안이. <웃음> <웃음> 민물새우가 하얗게 돼가지고 완전히 죽었는데도 그걸 물고 나오네. 아, <웃음> 누구 닮아서 그렇지? 뭐. 딸? 머리털 예, 저희 이제 초보가 사과 친다고 그 아니? 예, 저희 정말 머리 떨라고 우리 가족은 처음 호래기 낚시를 해보는데 다행히 저, 저희 우측에 이제 현지인처럼 보이시는 오! 손아! 오 이게 쌍거리다 이 이거 이이이 이, 이, 이. 그럴 줄 알았어.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아, 쌍거리는 아니고, 와, 사이즈 좋다. 자기야, 또, 또, 두.. 헉, 야, 이큰거 봐. 수현이가 큰거 잡네. 왜, 왜 사이즈는 수현이한테만 다 나오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 뭐 애들 체험학습 신청은 내고 내일 쉬는 날이라서. 근데 나올 때딱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저희, 저희 같은 초보한테도 잡히는 거 보니까. 아, 왜 저기 담았어? 내가 못놓잖아 아, 거기다 살짝 놓으면 되지. 옆, 왼쪽으로. 음, 어우, 재밌네요. 이거 무슨. <목소리> 하나만 묶어도 돼, 저기야. 하나만 묶어도 된다고. <목소리> 아니야! 야, 그래, 바다에.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아빠 이거 채비 다시 해볼게. 어? 새우 있고. 이거에도 나와. 새우가 싱싱해야지 입질이 있다고. 전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이게 죽은 걸 넘어서 아주 그냥. 어, 또 왔다, 또 왔어, 왔어. 맞아, 맞아, 맞아, 바보야. 무겁지? 아니? 어? 아, 움직였는데. 네, 이게 네. 죽은 걸 지나서 하얗게 됐어요, 새우가. 기절해. 그런데도 계속 물고 나옵니다. 아, 우리 동네에 이런 데 있으면 맨날. 맨날 학교 끝나고. 어, 딸이랑 아들이랑 매일 올 텐데. 왔어? 또 왔어. 이거 봐, 이거 죽은 건데도 울구나. <웃음> 신기네 예, 저도 신기합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데. 어이구. 어. 이 미끼들 가로끼기가 겁나네. 안 물을까 봐. 아빠가 옮켜주겠어 어? 너도 움직이잖아 바보 움직였는데 미끼를 가를까? 아니야 자 이걸 아까 현지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처음에 예, 새우 머리.. 아.. 생선이니까 새우 대가리 쪽으로 꽂아가지고 작은 걸 하나 꽂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좀.. 실한 녀석 저는 잘하 왜? 그러면 쓸만한거야 우리 딸, 페어 플레이 하려고 아빠도 하나밖에 안 갈았어. 괜찮은 것 같아, 아직은. 음, 위에 거는. 뭐가? 없어. 뭐가, 나가? 아. 에휴, 계속 나오면 뭐. 정말 좋게. 근데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지. 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혼자 탐색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고 있잖아. 당겨봐 어 이거 되게 재밌는 낚시네 힘들지도 않고 근데 안 나오면 조금 지루하다는 거 음, 추울 때더잘 나온다고 하니까 가족 낚시 한번 계획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뭐 보너 쿠펠 그 정도만 가져와서 저희는 준비가 안 됐지만 잡는 족족 라면이라든지 음, 계획이, 어, 계획이 없었던 건데 와서 알았습니다 와서 원래는 갑오징어를 치러 왔는데 어, 갑오징어가 치는 게 아니고 낚시가 아니고 뜰채나 둥둥 떠다니니까 뜰채나 후치기 반응 그고 어, 여기 보시면 낚시 좀큰 데가 있어요. 어? 싸? 아닌가? 어, 잡았어. 말도 안 돼. 어복이 있어, 진짜. 아들은. 뭐? 쟤 뭐야? 우리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기서 무서워 쟤이가 어. 그런 말을 입잖아 이나. 아빠가 보기엔 너도 황당해. 말이나 못 해야지. 나기이장어는 뭐야? 장어 <웃음> 뭐가 뱀장어인대뭐가뱀장어라고는데야 <웃음> <웃음> 니넘아 저런 시력으로 어떻게 뱀장어가 위에 떠다니는게 말이 안되냐 아들 추 안하는게 더좋은거같아 아빠 이거 추 빼버리고싶어 너무 빨리 가라앉죠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거 근데 천천히 가라앉는게 수심탐색하고 하는게 더좋은거같아요 지금 아들이 가라앉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하고보니까 저게 더 부럽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 너무 빨리 가라앉죠 너무, 너무 에이, 너무 가라앉잖아 찌 3개가 주르륵 자기야 지금 몇 시야? 뭐? 어 이제 가야되겠다 우리 애기들 안 졸리니? 초등생들이 두신데 아싸 아빠 잡았어 바닥에 있다 바닥 아 오랜만에 한 마리 나오네 으. <웃음> 예 굉장히 쉬운 낚시 같아요 모르겠어 얘들아 아빠 암튼 한 마리 잡았다 <웃음> 아 자존심 상합니다 좀 근데 애들일수록 감 잡으니까 잘하네요 뭐예 입질보다는 이게 지금 어 여기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찌가 안 보일 정도로 계속 내리는데 저기는 밑바닥이 보이는데도 이쪽에 그냥 수심이 확 어쩌다보면 찌가 옆으로 움직인다든가 막 춤을 춘다든가 눈으로 보이는 건 괜찮은데 예예예 예예 저기 뭐 감도 없고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 자, 우리, 우리 아들 모습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3학년짜리가. 지금 새벽 2시인데. <웃음> 아, 진짜 말도 안 돼. 어, 아들, 아들. 땡기, 땡기, 땡기, 땡겨. 오, 왔다, 왔다. 우 와, 참. 말도 안 돼. 위에 떠있네? 난 뭐가 잘못된거야? 아 자존심 상해 베이트를 아, 떼갖고 어? 베이트에 어? 자기 위에 떠 있다. 아들 보니까 위에 흔하게 밝아 가지고. 아들. 감아 봐. 봐봐. 어. 아 예. 네. 모른 척 하죠 우리? 서로 모른 척 하죠? 아, 아빠가 뭔가 좀 상해. 아니야. 상태또 잡았어. 낚시 천재 소리도 들었어. 오빠는 요즘에 계속 꽝 치고 다니는데. 오, 어, 잡으셨어. 잡으셨어, 잡으셨어. 와, 사이즈 큽니다. 와. 오, 어, 왔다, 왔다, 왔다. 손태. 어?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사이즈도 크다. 응? 어, 또 물어봐.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어? 아들, 아들, 아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들, 안 크네 들아이아 어, 아들, 아들, 빨봤어야지야지 어. 옆으로 쭉 계속 당겨 갔는데. 수아성아 옆에 가서 해 저쪽에 붙었나봐 어? 수어 아들, 아들, 엉켰다고? 아이고... 놓쳤다 어 지, 지금도 울고 있는데 맞지오 그래 거봐 내가 그런 줄 알았어 스윙이 자리 뺏어야지 왜왜안 오다가 갑자기 또 오냐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들 진짜 낚시꾼은 자기 스스로 미끼도 끼우고 진짜 낚시꾼은 아빠는 고수 아니야 아빠도 오늘 처음 해봤어 네, 조심히 가세요. 아, 저희 오늘 채비도 알려주시고 하는 방법 알려주신 사장님께서 가시네요. 들물엔 안 나온 건가? 고, 고수 사장님이 가시는 거 보니까... 오, 참. 이걸 진짜 어복이라고 해야 되는지, 실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오, 사이즈도 크다. 얘는 아까부터 큰것만 잡어. 참.. 네 우리 딸은 어복인 것 같애 아 우리 딸은 한.. 우리 딸은 한 20마리 된것 같은데? 13마리야, 아빠. 아 중간에 소강상태가 있었나? 아아 빠가 웬말이야? 그럼 몇 마리 안되겠다 아니 얘네 카운트기 전에 부터 잡던거 어... 어어 쟤또 잡았어 <웃음> 짜증난다 <웃음> <새우의 웃음> <전기가 이 상태에서 웃음> 오오 <웃음> 잠시만 이게 되게 크다 오오 오늘, 오늘, 오늘 최대어다어 봐봐. 완전 커. 아니다 아까 수연이가 잡은 게좀더컸아 그래? 응. 아두 마리 잡았네 두 마리 끼웠네 새우 어 아니 작아서 작은 거두 마리 아들 반칙 쓴 거야? 내가 응? 끼워 <웃음> 두 마리 키울 거야. 그래서. 아들, 왜? 아빠도 두 마리 키워도 돼? 어왜왜 왜? 짜증을 내? 날씨가... 와, 얘는 딱 지금, 지금 했던... 차키 같은 거못 보셨죠? 네. 예, 예. 아들 어디서 나왔어? 아니, 아니, 깊이. 많이 들어가서 나왔어? 아니면 겉에 떠서 나왔어? 겉에 떠서. 정말? 정말? 마음속에 떠서 내리다가 나올 거야. 자, 애들은 근근히 울리는데. 자기야, 차에. 들어가서 있어. 괜찮겠어? 응. 애들도 이제 지들이 스스로 빼가지고 넣어야지. 아빠는 짤 없어. 자기가 잡은 거 자기가 넣는 거야. 알았지? 너 어, 왜? 자기가 닦은 거. 어. 하, 왠지 마리수는 제가 더 많이 잡았는데 참패하는 기분? 아유 감좋은척 하기는 어? 추니까 잡혔나보다 어 잡혔다 어. 야너 거기까지 가는데 뭐했냐? 춥지? 딸수 있어? 어. 어, 크다. 아들 거 떠내려 간다. 떠내려 간 거야? 어, 아니, 잡힌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 어? 응. 어? 되게 커. 어이스, 봐. 아 밑으로 내려야지. 뭘? 응. 밑으로 내려야지. 밑으로 내려야지. 그래, 이 정도는 내려줘야지. 지금 우리 몇 시간 한 거지? 한 3시간? 5시간 했나? 4시간. 4시간? 우리 지금 한 4시간, 4시간 정도 한거 같은데. 어, 종날물종날물에서 간조까지 그때까지 한거 같습니다. 그때 뭐 입질이 있을 때는 정말 뭐 폭발적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저희 조금을 한번 세 볼게요. 네. 아. 으. 어. 제가 셀게요. 이. 네. 응. 어. 에, 에, 에. 너무 느리다. 오케이. 내가 해볼까. 네. 나도 해볼래. 아니야 아니야. 너무 느리다. 세봐 성태야 다섯 응.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아홉 작은거 작은데 큰건 크다 10 11 12 13잘 잡아줘 14 15 16 십칠십팔십구 이십 지금 스물마리 스물마리 응31 32 응. 33 34오35 응. 35마리 뭐 35. 35. 완전히 초보들인데 훌륭했습니다 자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 가족 낚시터로 와, 정말 다녀본 곳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